그냥 사진 찍어, 너 찍으라고? 아니, 여기, 경치가 예뻐서 맞아, 조심해. 야지 여기는 진짜 떨어뜨리면 와, 떨어뜨리면 휴대폰 없다. 음, 응. 그래, 고, 가 안, 이따가, 저, 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그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누구세요? 비밀입니다. 왜 아는 척해? 척해? 아는, 아는 척하지 마. 난너 몰라. 어, 아, 몰랐어요. 일로 와. 저기로 가. 몰랐어? 몰라. 뭐야? 왜? 나이스 뽀, 나이스 뽀. 이거 내 거야. 내거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이 노래 알아? 몰라. 어 내꺼야 어 으어? 야어으야 뭐가 으어? 으어? 으어? 으어? 으어? 어 으어? 으어? 야어 으어? 으어? 으어? 으 여기 차로 많이 왔는데 기억없어? 차 타고 많이 지나다녔어 아여 d 여기 없다 우리 여러분 m o 가 노란색. 음. <놀람> <놀람> <놀람> 어때? 엄청 많 <웃음> <웃음> 아, 한 거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기? 맛은 있어? 맛은 있어? 여러분 서비스야 서비스 뭐? 서비스? 그냥 별로 별맛 없을걸? 뭐 형?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오진 않으려나? 나 음. 근데 아까 낮에는 해 있었어 음. 지금, 갑, 지금 갑자기 흐려 다시 흐 날씨가 비와 날씨 마, 맞아, 비와 카페스워다. 카페스워다 카페쓰어다처럼 카페 이거는 그냥 저기 메뉴에 카페스워다라고 써 있었어. 그래? 음. 응. 그래서 시켰는데. 카페스워다 우리나라 발음. 그거를 이제 한국 한글로 카페스워다 이렇게 써 있었어. 와, 우리 사람도 그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써놓으면? 어. 요즘 베트남 커피 약간 사람들 알아? 그러니까 쓰어다 쓰어다 이렇게 알아? 연유 라떼 이렇게 써 있어. 응. 카페 쓰어다 연유 라떼 베트남 커피 이렇게 써 있어. 다시 해봐. <웃음> 그럼 뭐야? Ha, annyeong. Lô 하자지 가. 같 n h p h i làm cái g ư đ n n g i o y xin c h o mọi người. Hay tự xuống được nè. t h i kế của quán. anh sẽ có cái phần luôn. À, mọi người ơi, bây giờ mình đang ngồi ở trên một cái uh, gọi là cái cái cái sân thượng luôn á. thì ở đây nó chỉ có một cái b à n duy nhất thôi mọi người nhưng mà mình sẽ chụp được phía sau nó rất là xinh và quan trọng nữa là kiểu như mọi người đợi hơi lâu á, ở đây là mọi người sẽ đợi rất là lâu luôn nha. hồi nãy giờ mình đặt ôm phải, mình uh, kêu cà phê là cũng đợi khoảng uh, Gần 25 phút m ồ i đó mới có cà phê, bây giờ cà phê mang lên nè